두 달째 있을 롯데 콘서트에서 공연을 하시게 되었니콘이요 장난하나 씨... 우리...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든 되겠지? 아니지... <웃음> 어쩌죠? 프로그램 <웃음> 짜셔야죠. 죽여 살려? <달려? 웃음> 죽여? 아니, 아니... <웃음> 아니야? 죽이지 마? <않아? 웃음> 알았어. 이제 여기에 또 미션이 있습니다. 안 들을래? 안 한대요. 아, 하지 말자. 그냥 하, 안 한다고 해, 빨리. 아, 너무 좋죠. 아, 하지 마, 하지 마. 포기하시겠습니까? 네! <웃음> 네. <웃음> 네! 포기, 포기! A few moments later. 미션 설명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을 공연에 네. 프로그램을 두 분이 짜셔야 안 돼. 만약에 두 분이 짠 프로그램으로 인터파크에 올라왔을 때. 매진을 기록하면. 매진이요? 네, 한마디로 두 분이서 매진이 될 만한 공연을 기획해주시고. 참고로 이번에도 상품이 있어. 엄청난 상품인데 이번에는 혹시 돈이에요? 돈이면 하게? 어, 아니긴... 말해! 아이패드 갖고 와. <웃음> 아이패드 갖고 와, <웃음> 아이패드 갖고 와. <웃음> 당장 해, 당장 해. 저번에 저 엄청난 상품 첫 번째가 운동화였어. 두 번째, 롯데콘서트 월이었어. 이제는 진짜 돈 아닐까? 그때 그, 그, 저그 이상... 아, 차! <웃음> 차! 엄마, 나차 갖고! 아니, <웃음> 그니까 상품이 뭔데요? 아 매진데 프로그램 짤게요. 상품이 뭔데요? 프로그램이 비밀이죠. 말할 수 없는 데이제자제 짜면 되나요? 네. 네. 짜주시러 가주세요. 네, 짜보세요. 짜고... <웃음> 우리가 이게 매진을 시키는 게 미션이잖아. 음. 듀오를 2부로 하고 음. 그다음에 1부를 음. 각자 솔로를 하자. 그럼 각자 매력이 잘 드러나는 곡을 선택해야겠네.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음. 내가 봤을 때 오빠의 매력은 일단 자 1부 일부, 1부에 사람들이 늦어 아, 맞아. 그러니까 살짝 좀 짧은 거 그리고 일단 관객들을 좀 소리에 집중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난. 그런 의미에서 달빛 어때요? 아세 어... 대중적으로 매진시키려면 아, 응. 사람들한테 친숙한 게 좋아 맞아 맞아 맞아 좋아. <웃음>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너무 그 너무 친구들이라고 하나요? 너무 친구들한테도 친숙한 게 좋잖아. 그러니까. 다기일 번. 어나 저번에 컨텐츠 했던. 거 그렇지 레슨을 해버렸지 오빠가. 아 그러니까 내가 좀무리좀 예. <웃음> 내가 밤이 레슨을 해드리겠는데. 응. <웃음> <웃음> 아 그거 좋다. 아니 너무 스겜인데또뭐할수 있는 거 있어 혹시? 체크만 나고? 음. 아, 음. 아 이거 오빠 어, 속도 내게를 했었잖아 아 맞아 이거 속도 내게를 했었네 <웃음> 나는 어... 아너 그때 있잖아 그거 있잖아 그거 한리종 졸업하려면 이 정도는 쳐야 <웃음> 됩니다 열정산업장 애통본 <웃음> 친구들 분명 듣고 싶어 할 거야 그 라이브로 근데 그뮤직비한 번도 안쳐 봤어 <웃음> 오살아있네살아있네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왜나 너무 신나 아 s 스포 스포 s e I suppose. I s u p p o s 이걸로 가. p p o s e 가 suppose. I suppose. I suppose. I suppose. I 좋아 p p o s e I suppose. I suppose. Okay.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그럼 쇼핑 스크래치로 가. <웃음> 확실해. 오케이, 오케이. 어, 그거 한 10분? 10분? 34분. 나쁘지 않아, 나쁘드야딱 34분? 아, 뭔가 약간 좀 화장실 가고 싶네. 예, 집중력 떨어지네. 어, 약간 밖에 나가서 리프레쉬 하고 싶네. 이런 시간, 딱 34분. 됐어. 1부 끝났어요? 집에 가도 되죠. 어, 이제 나머지 50분은 찾아주실 겁니다. <웃음> 자, 2부 듀오. 이게 문제야. 이거 노다백 갓타빌레? 알자, 이거. 방해 보니까 그러니까 <웃음> 그런 것 같아. 보통은 이제 남녀가 듀오 콘서트를 한다? 무조건 그냥 막다 엮어버려, 막. 사랑하고, 막 로맨스에다가. 아니, 아니, 아니. 이런 설렘. 설레... 어. 우리는 싸워. 어때? 어, 그... 우리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그... 싸우는 거야 맞잖어 그냥 치고갖고 응. 싸워 아 맞잖아 그냥... 우리 중학교 때 어? 어? 어? 어? 어? <웃음> 어?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우리 말할 수 없는 비밀 할 때도 어. 배틀식으로 했잖아 누가 누가 더 빨리 할수 있나 우리 배틀로 그 컨셉... 가자 어그 컨셉으로 가자 영화 OST를 넣자 영화 OST? 왜냐면 은 우리 말할 수 없는 비밀 그것도 했잖아 콘텐츠도 했잖아 어, 그... 초경 콘텐츠 아 그걸 넣으면 되지 그걸 넣어버려? 아 영화 OST를 좀 넣는 거지 중간중간에. 대중적으로. 응, 대중적으로. 그래, 우리 목표는 매진이야, 그지? 응, 음, 매진. 그러면. 슈퍼밴드! 인터스텔라. 아, 나, 아, 나 그때 쳤던 거? 어. 아, 투피아노로. 투피아노로 편곡할 수 있나? 근데 이때 나 편곡할 때도 응. 뭔가. 손이 4개였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 딱 좋다. 그. 그 나머지 손가락 2개 있지? 어. 내가 해줄게. 어, 너, 너. 너 어. 오빠, 멜로 해봐. 내가 코드 쳐볼게. 어. 지.자!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든 펴면 되겠지. 아, 오케이, 오케이. 할수 있어, 어... 할수 있어. 인터셀러. 오케이, 인터셀러. 할 거면 하나 더 하자. 아, 오빠. 이거 해줘, 지금. 원, 투, 쓰리. 어때요? 근찮은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나누자. 그래, 나는 멜로디, 멜로디를 할게. 너 어. 마법을. 보여. 내가. 오케이 이걸로 가 해리포터 어때요? 영화 음악 콘서트가 되고 있는 거같아 아! 걱정하지 마세요 음. 있어 아네현것만 하겠습니까 보수적인 측면도 고려해야죠 그럼요 <웃음> 우리 클래식쟁이들이에요 <웃음> 우리 클래식쟁이들이라고요 이징 네, 스킬 스는식 시... 해리포터 음. 아, <웃음> 클래식을 하자 클래식 클래식 뭐아 죽음에 묻어있네 두번 것도 하자 아, 연습시켜줬잖아 어 그러게 <웃음> <웃음> 이거 해! 가! 무조건 해네 <웃음> 네. <웃음> 그러면 31분 30분 남았어 1 4짜리두 개만 구하는데 진짜 어려운 거 해야죠 해야죠 네. 정 아직 퇴근 안 하셨대요? 오늘 <웃음> 보니 <웃음> <웃음> 약간 뭔가 진짜 배틀 같은 느낌이 있잖아 음. 여기 뒤에는 뭔가 함께 하, 하면서 엄청 큰이전에 우리 영정대회잖아. 응. 음. 그때 뭐, 한거 중에 막좀 화려한 거 그런 거 없어? 카르멘? 카르멘? 카르멘, 그거 편곡 버전이야. 아, 근데 이거 진짜 어려워. 영상이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따! 아따! 이거 옥타브 스킨 장난 아니구나, 이거. 일단 아, 우리가 끊어잖아? 네. 그러면 와아 이렇게 돼. 아 그렇게 돼? 응 <웃음> 어쨌든 그렇게 하자 그러면 이걸로 근데 이거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돼 해볼게 할수 있지? 응. 진짜로 할수 있어? 어 알았어 오빠 믿을게 어 나도 너 믿을게 <웃음> 나?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죽음의 무도가 작곡가 생상이지 카르멘도 원래 비제라는 작곡가가 되게, 원곡이란 말이야 되게 스하네 프랑스 그러면은 프랑스 작곡가를 한명더 가자 그냥 아예 프랑스 작곡가들이 작곡도 되게 잘하고 노래도 되게 대중적이면서 그리고 심지어 다 춤곡이야 춤곡이야 세상에 야 응. 음. 그거 하자 어? La b a s 괜찮다 <웃음> 나쁘지 않아 <웃음> 어 이게 내가 이제 <웃음> 아, 어, 어, 뭔지, 뭔지, 뭔지,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뭔지 모르죠? 이제 관객 입장 다 됐어. 딱그 이제 그 무대 조명이 촤악 나와. 그다음 에 이제 사람들 기다리는 거야. 어떤 연주자가 나올까? 우리 둘 중에. 그때 딱 오빠 나가. 사람들 이제 박수. 진지하게. 어, 완전 이제 막다 집중해. 여기서 게임 셋. 끝났어 그냥. 그런데. 뭔가 느낌에 나 오빠가 한번더나갈것 같은데 내가 나가. 어.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해. 어? 야기? 어. 하는 거야. 완전 분위기가 확 전환이 돼. 그렇지. 그리고 오빠가 한번더 나가. 이때 달라붙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다이디 아, 다시 인사 인사하고 들어가 그리고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나와 뭐지? 하면 이제 어 뭐지? 또 이제 다음 이부를 어. 향한 궁금증 어 그, 그치? 그 그렇게 의미부여를 하기 시작하면 아주 조, 아, 좋다 좋다 어? 근데 도대체 주오는 언제 하지? 라는 생각으로 화장실을 가 그러면 생각하는 거야 듀오 듀오 <듀> 어, 내가 사기를 당했나? 어, 화가 난과 동시에 기대가 증폭이 돼. 어? 이분은 지우겠지, 이분 지우겠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두 명이 나와. 기대에 부응해 줘. 예상대로. 어, 어. 예상대로. 어, 예상대로. 어, 예상대로. <웃음> 말할 수 없는 비밀. 딱 오빠 딱 시작해. 어, 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 다 아는 거지. 아, 배틀이구나. 배틀. 배트. 사랑이 절대 아니다. 아. 얘네를 얕잡아 봤으면 안 되겠다. 어때? 환장하겠지 그냥 어, 너무 재밌어서 어나 같은 나나 같은 울어 나 같은 또가 그러니까 <웃음> 나 <나하튼> 같은 <웃음> 또 가. <웃음> 오 심지어 인터스텔라 우주야. 음 그렇죠 그렇죠. 아니 얘네들이 붙여놨더니 우주까지 표현하고 앉아있네. 어 약간 해리포터가 빌드업되면 음. 어, 인터스텔라. 어 이제 네. 막그막 데트몬트 네, 데트트 아. 아. 나와가지고 막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웃음> 거기 어 데트몬트 월 월드 모트 응. 볼트 볼트 모트 볼트, 볼트. 모트. 그러니까 여기는. Magic, 응. Universe. Oh my God. 아더끝났어 <웃음> 끝났어. 그럼 다음은 도대체 뭘 보여주는 거야? 할때춤 보여줘. 아. 완전 막 눈빛. 어, 완전 눈빛 딱 변해가지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막 역시 역시 클래식이야. 응. 그때 클래식을 또 하나 갖고 와. 바로 La v a l s l v s 음. 이거는 이제 약간 우아해 이런 거 같은 이런 모리셔. 이런 음악? 어, 뭐, 이 음, 음악은 음, 아니야. 근데, 우주에 뭐 있다고는 그렇게. 춤을 추냐고요? 예. 너무 좋으니까. 아, 너무 아니, 돌아와야 될거 아니에요, 다시 이거. 돌아와야 될거 아니야. 다시 돌아와야 될거 아니야. 춤추면서 가. 아, 이렇게 생각하게. 내가 도대체 뭘본 거지? 경쟁의 <웃음> 의미가 없다. 응. 음. 하나다. 어. 응. 음. 야, 개연성이 너무 넘쳐. 좀, 좀 뺄까? <웃음>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예술. 아, 예술이라고 해요, 예술. 아, 참, 아, 참. 아. 참. <웃음> 이렇게 하면 레진될 같아 그러면 희가 일단 길이도완벽하니까 응. 티켓 오픈 하고.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 니게임이 game. I want to take it o p 죠아 b 20분 지났는데. 네. e it open. I take it open. I t 요 근데 저번에 상품 기억하시죠? 네, 청문 준다고 한달뒤 공연 그뒤 일주일 뒤에 또 공연을 하실 하셔야... <웃음> 야 <웃음> 장난 <웃음> 아니 일주일 일주일 뒤에 공연을 또한 사람이 어딨어요? 저희가 미리 그 컨텐츠 기획하는 데서 썼는데 왜말안 해줬어요? 이미지 말할 수는 있는... 없 아니 근데 매진은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가 뭐라고 그 1300명이 오셨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나 오빠도 알아요? 아 전화 한 번만 전화 연결 좀 해봐야겠다 이나오라고 설명했는데 여보세요 오빠 뭐해? 나 지금 콜라 마시고 있어 어? 콜라 마시고 있어 아그 그걸 물어본 건 아니었지만 어. 오빠 우리 매진 됐네 매진? 어 아. 봤어? 아니? 우리 그때 막 프로그램 짰잖아. 응. 막 어, 그거 프로그램 짜면은, 그러니까 잘 짜가지고 이제 매진시키면 상품 준다 했잖아. 응. 오빠, 그, 우리 상품이, 그, 9월 10일 날 우리가 연주인데, 그 일주일 뒤에 한번더 하는 게 상품이래. 응?